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3월 버전이고요. 17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번표에는7 9 0 0 x 3 d 와 7900X3D 요 신제품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구해서 영상 올려드렸으니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 앞, 앞점 영상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요번에는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변경됐냐면, 권장 쿨러나 권장 보드의 종류를 하단에 명확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요거 육프님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어요.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 밑에 내려가면은, 음, 이런 식으로 제가 권장 쿨러를 뭘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했는지 여러분다알 수가 있어요. 그럼 테클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니, 성주자님, 이거보다 싼 보드나 싼 쿨러도 있는데, 그로는 커버 안 돼요? 하실 텐데, 실제로 뭐 되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근데 대부분 경우 제가 권장하는 제품까지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하나하나 리뷰를 해가면서 테스트를 해가면서 이 정도쯤 가야 성능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충분히 온도도 잡을 수 있다 라는 계산이 서서 마지노선으로 집어넣은 제품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이 앞에 리뷰 영상 보면 다 증거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저 정도 수준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거보다 좀더 좋은 제품을 쓰는 게 조합상 성능자가 없다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 CPU 가성비랑 그리고 쿨러, 보드가격을 합치면 은 총합 가성비가 나오거든요. 쿨러 보드 포함 가성비 요거 위주로 보시면 여러분 실 구매하실 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단순히 CPU 가성비만 보자니 CPU 가성비는 좋더라도 쿨러나 보드를 비싸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전력소비량이 높다든지 온도가 높다든지 그런 이유로요 그래서 실제 구매했을 때 가성비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를 조금 더 다듬었습니다 물론 이게 원래 늘 표기되어 있긴 했지만 어떤 제품인지 다듬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3080이나 아니면 4070Ti급 하이엔드급의 그래픽카드 쓸때 조합하면 좋은 CPU 그러니까 고성능 CPU 위주로 한번 묶어서 보자면 705X3D와 7900X3D는 상당히 좋은 제품이지만 가성비는 일단 없어요 특히 쿨러보드 뭐 이거 다 포함시켜서 계산해도 i9하고 가성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원래부터 i9을 생각했던 분들은 어, 최고의 게임의 성능을 위해서 7900을 가겠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i7이나 i5 보면서 가성비를 생각했던 분들이 선택하기는 좋지 않은 라인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당장 이 순제품들을 추천하기 좀 어렵네요. 거기에다 출시가에서 다소 올랐기 때문에 물건이 들어와서 어느정도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은 13900KS랑 비교해도 프레시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물론 4K에서는 동인계기입니다 4070Ti로 뭐 QHD나 프레치어 돌려도 꽤나 차이가 나는 거 눈에 볼수 있을까요? 심지어 최소 프레임도 별로 차이가 없거나 소폭 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게이밍 순위 1위는 795X 3D가 차지했기 때문에 13,900Ks나 13,900K 생각했고 이거를 레모바할 생각이 없었던 분들은 아마 최고 게이밍 CPU를 보고 싶다. 할 때는 795X3D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자극 같은 경우에는 서로 독인 계기 하거나 아니면 뭐 툴마다 좀더 이점이 있는 경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벤치를 따로 보시고 CPU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최상위 제품들은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추천이나 언급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주님 생각에 가성비가 좀 있어 보이는 건 어디서부터인데요 13,700K 부터입니다. 특히 13,700KF는 이 멀티 성능 가성비가 CPU 단리 가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보드랑 쿨러 가격을 포함하면 아무래도 수냉 쿨러를 권장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올라가서 아, 초합 가성비가 아주 좋은 편 아닌데요. 그래도 중상위권에 속해요. 특히 멀티 성능만큼은 아주 뛰어난 편에 속해서 여러분이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니면 은뭐 직접적 유튜브 하면서 원컴 방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프로게이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렌더링 인코딩을 해야 되는 어, 전업으로 PC를 쓰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다 포함해서도 이 13700KF는 가성비가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여러분 영상 편집할 때는 K버전 가셔서 킥싱크 기능을 같이 써주는 게더 좋기 때문에 그때는 이 700K를 추천드리고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 는 대부분 유저는 13700K를 가면 은뭐 어 고가형 제품치고는 가성비 좀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밑에는 5800X 3D가 있는데요 이 5800X 3D는 보드가 있다면 은 한번쯤 생각해볼 만한 게이밍으로는 참 좋은 CPU인데요 게이밍으로는 i5도 있고 i7하고 진짜 맞먹을 정도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싱글성능이나 멀티성능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다용도로 쓰기에는 약간 아쉬운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추천 목록에 넣기 어렵고요 13700은 그냥 요 KF랑 비교했을 때는 다소 가격은 뭐 거의 차이 없는데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 목록에 넣기는 어렵고 13700F는 솔직히 말해서 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는 추천할 만한데 지금 또 가격이 올라가지고 요거 좀 애매합니다 제가 어차피 얘는 CPU 오버도 안 되고, 그리고 뭐 비교적 가성비 있게 쓰려고 할 테니까 약간 성능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뭐 거의 비슷한 성능이 나오지만 온도가 좀 오르더라도 24만짜리 보드 집어넣어서 가성비가 좀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똑같은 가격에 보드 사용한다면은 요 제품도 이제 가성비 있 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번 달은 색칠을 해놨었는데 요번 달은 지워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번 달에 사신다 그러면 13700KF가 그나마 이 i7급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있습니다. 이요 어, i7이랑 경쟁하는 거는 사실상 7950x, 7900x, 7700x 정도 될 텐데요. 얘네들 CPU 가격 보면은 음... <웃음> 그다지 메리트가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얘네들 쿨러 가격이나 보드 가격도 상당히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경쟁을 위해서 최다 선을 뽑아내다 보니까 전력 공급량이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쿨러 낮은 걸쓸 수도 없고 보드를 뭐 매우 낮은 걸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사실. 가성비가 좀 없는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X버전의 라이젠은 제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다 보니 이어서 이렇게 쭉 긋다 보면은 CPU 한 50만원 정도 되는 정도의 가격에 사신다 그랬을 때 가장 가성비 있어 보이는 거는 13700KF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제품 쓰시면은 좀 고성능 PC를 사실 때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그 다음은 7900 노마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놈은 가성비 상당히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일단 c p u 가격에비싸죠뭐 i7은 비슷한데 성능은 i7보다 좀 떨어지잖아요 좀, 좀 떨어지긴 해요 싱글성능에도 멀티성능에도 좀 떨어지고 게임성능에도 좀 떨어져요 뭐큰 포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얘는 아주 메리트 있는 게 있어요 쿨러를 팔라딘 써도 커버가 됩니다 전력소비량이 100W 외 정도로 매우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등급의 보드나 낮은 등급의 쿨러 쓰더라도 아무 성능저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쿨러보드 포함해서 총 가성비 순위 보면 6위에 랭크해 있어요. 이 상위 제품이 6위랑 참 대단한 거거든요? 13700K만 봐도 지금 10위인데, 6위. 괜찮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한번 가볼 만한 것 같아요. 어,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성능에 오랫동안 PC를 켜두고 작업도 겸해서 게이밍을 즐긴다. 하신다면 이7900 선택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는 7600X가 있는데요 얘는 7600하고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가성비가 좋더라도 볼 필요 없어요 그냥 7600 써서 PBO 키든지 그냥 쓰든지 하면 비슷한 성능 나와요 그 다음은 7700 7700도 5위라서 꽤나 괜찮은 가성비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낮은 전력소비를 보이기 때문에 보드랑 쿨러를 좀 낮은 걸쓸수 있어서 괜찮은 성능을 보여요. 다만, 멀티 성능은 7900과 꽤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라면은, 뭐, 10여 만원 정도 더 보태서 7900을 선택할 것 같긴 해요. 그 밑에는 이제, 12세대 i9, 이건 뭐, 사실무 없겠죠.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13600K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13600K 시리즈가, i5라고 부르기에는 매우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거의, i6라고 얘기해도, 뭐, 욕먹지 않을 정도로 성능 가지고 있는데, 얘가 제가 100% 기준 잡았는 제품인데요 7900하고 비교해도 멀티 성능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CPU 가격은 10만원 정도는 더 싸요 10만원 이상 더 싸요 다만 음, 솔직히 말해서 어, 작업에는 대체적으로 7900이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 코코이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가 멀티 성능이 좀 이상하게 높게 나오긴 하지만 그, 실제로 사용할 때 성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작업 정도를 생각하고 보면은, 7900이 대부분 용도의 작업에서 잘 나와요. 잘 나와서, 이 점수가 비슷하고, 비슷하다고, 만약 이게, 가성비 진짜 좋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다가, 전력 소비란도 다소 높기 때문에, 쿨러 조금 더 위급 써야 되고, 그리고 뭐, 전기료도 조금 더 나오겠죠. 그래서 진짜 가성비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음, 7,900 대비 엄청 있다고 보긴 좀 애매해요.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가격만 비교해보면은, 아니, 그래도 얘는 7,000원대 가서, 얘는 8 0 0 0원인데 1,000원이면 차이 큰거 아니에요? 할수 있는데, 그 1,000원에 메리트만큼 7,900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13,600K 가든, 7,900 가든, 저는 충분히 10만원 정도 더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 생각하니까, 10만원 더 있으면 7,900 가시고, 나중에 보드도 잘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나는 여기서 사면은 한 4년 5년 쭉 쓸거다 그러면 14700K 만한거 없어요 이것도 진짜 가성비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7600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뭐 게이밍 가성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비교적 좀 비싸게 사는 느낌이지 얘 예, 단위를 놓고 보았을 때 7600만 없으면은 어뭐 어디랑 비교하든 멀티성능 가성비 좋지 싱글성능 가성비 좋지 게이밍 가성비 좋지 레모보 좀할줄 아시면 이거만한제품또 없습니다 그래서 4070T나 3080 정도에 가장 적합한 CPU로 여러분이 게이밍만 보지 않고 좀 다용도로 쓰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없다고 할때 요거 베스트 픽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12세대 패스하고 그 다음 7600 보겠습니다 7600빼 그냥 여기에서는 가성비 1입니다 특히 게이밍 가성비가 워낙 압도적으로 1이라서뭐 쿨러보드 포함해서도 압도적으로 1이고 6천원대인 놈몇놈 없거든요 몇놈 없어요 그리고 그거 백업하 갔을 때는 진짜 어마무시한 CPU 가격 때문에 가성비 압도적 1이에요. 그렇다 또멀티 성능 가성비가 크게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전체 중에 중앙 중간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의 포지션은 딱 뭐다? 여러분이 가성비 있 게이밍 CPU로 구할 때. 특히 내가 3080, 뭐3070 아니면 4070T까지 보고 있다. 여기서 제일 가성비 좋은 시... 게이 CPU는 뭔가요? 하면 7600이에요 7600에 PBO 키고 레모버 살짝 하면 은 13600K랑 비교해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게임 성능을 보여줘요 물론 오버하지 않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3% 이렇게 나기 때문에 게이에만 보신다면 이거 진짜 베스트 핏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목록은 7600, 13600K, 7700, 7900, 13700K 정도로 좁혀지게 되겠고 그 중에서 진짜 강추하는 제품들은 이두 개로 보면 되겠네요 어, 13600K 그리고 7600요두 가지를 우선으로 픽하면 그나마 상급 그래픽카드 쓸때 가성비 좋게 쓸수 있는 제품들이 될 겁니다 자그 다음은 다소 그 CPU 성능도 떨어지고 그리고 조금 더 낮은 등급의 그래픽카드를 보고 계실 때 살만한 CPU들입니다 대충 3070, 3070Ti, 3060, 3060Ti 정도 구매하실 때 보시면 괜찮겠네요 여기에는 이제, 이제는 구형이 된 12세대 i7과 그리고 i5 중에 하이라이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 K가 붙지 않은 i5들은 L2 캐시가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게임밍 성능이 꽤나 차이가 있습니다. 13600K랑. 같은 i5라고 하지만, 실제로 게임밍 성능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멀티 성능만 비슷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12세대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젠 5000 시리즈, 이제 구형이 된 고제품들. 그 뭐 고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음, 5600이들 었기 때문에 뭐 가성비리는 5600이에요 2위도 5600이에요 5600X, 5600 노멀이 가성비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가성비 1위를 갈수 밖에 없는게 CPU가격도 압도적으로 싸요 다른 애들뭐 20만원, 30만원, 40만원 하고 있는데 얘네들 10만원 중후반이에요 맞죠? 쿨러 가격? 아이씨 발열이 얼마 안 납니다 기본 쿨러 써도 될 정도의 수준의 제품이기 때문에 2만원짜리 달면 충분해요 보드? EX-A320 8만원짜리 걸출한 가성비 보드가 있습니다 램소켓 4개나 있고 방열판도 달려있는데 생각보다 쌉니다 어 그거 8만원이거든요 그다보니 얘를 조질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특히 그냥 CPU 가성비만 보면은 에이 뭐 비슷한 애들 좀 있네요 하고 생각할텐데 자 보드 쿨러 포함 가성비 보십시오 얘네들은 딱 4천원 정도 가성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어때요 3등이 4,600원이고 4등사 4,700원이고 5등은 5,000원이고 비용 체가 많이 나죠 아니 위에 좀 비싼 애들은 사실 뭐 여기 가성비 6,000원, 7,000원이 생각보다 체감이 덜할텐데 4,000원, 3,000원 체감이 좀 있고 3,000원, 5,000원이면 체감이 더 크거든요 왜? 비용이 낮아질수록 이게 차원 올라가는게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요 퍼센테이지를 계산했을 때 그다보니 워낙 압도적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등급에서는 얘네들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거 아니 이거예요 드립비게 했을 때 가격이 만원 이상 차이 난다면 어, 좀더싼 5600을 쓰는 거고 만원 차이가 안 나면 은 5600X 조금이라도 성능 좋은 요 제품 선택하시면 가장 가성비 좋게 쓸수 있습니다 다만 요 제품 선택하실 때 굳이 뭐 보드를 윗급으로 가가지고 가성비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마시고 마음하 e x a 3이0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보드를 좀 높여 쓴다 하더라도 음, 어로스 엘리트 B550 정도 그래가지고 엠다트뭐두개쓸수 있고 어느 정도 확장성 가지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가는 수준에서 멈춘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드를 좀 비싼 거 쓰면은 가성비가 없어요. 그냥 5600x를 일단 1티어 1순위로 추천드리고요. 1 어, 4 0 0이 나름 가성비가 괜찮아서 돈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요걸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 차이가 꽤 나죠. 쿨러 보드값 포함하면요. 그기 렇 때문에 뭐 강추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요거보다 또 가성비가 더 좋은, 뭐다? 5700X가 있거든요. 5700X는 똑같이 EXA320으로 성능자가 없이 커버되고요. 쿨러 2만원째쓸수 있어요. 그다 러 보니, 일단 이 12400F c g 보다도 약간 더 나은 가성비를 약속합니다. 거기다 약간 더 나은 멀티 성능. 약간 더 나은 게임의 성능. 어, 그러니까, 사실 이거 갈 바에는 그냥 이거 가겠다. 라는 느낌 들죠. 그리고, 이세 개보다는 확실하게 5600이 가성비 좋다 보니, 아암좀 묻히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가성배 좋긴 하지만 음, 추천 피요로쓰긴좀 애매합니다 12세대 i5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윗급은 한물 갔어요 이게 그나마 12,400이라서 좀 버티는거지 위 애들은 가성배 없으니까 볼 필요도 없고 13,400은 어떤데요 하시던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한 22만원까지 내려갈 가성비가 있거든요 근데 26만원 30만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가격이면 은 얘는 기본 보드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H610에 안 버텨지냐고. H610 쓸수 있긴 한데, H610 썼을 때 버티는 보드는 사실 B660하고 가격 차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진짜 가성비 사서 9만원, 10만원 정도 할것 같은 진짜 싼, 제일 싼 제품 꽂으면은 못 버티더라고요. <웃음> 못 버텨서 얘네 가지고 H610 제일 싼거 박으면은 이게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져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그게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뭐한 4% 이래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보드 가격 내린다 해도 가성비를 이미 5천원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여기 보드 9만짜리 방금 쳐봤자 9만짜리 한번 박볼게요얘 순위가 3이죠 그리고 5천원원 빼고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추천 목록 넣기 좀 어려워요 13400 그래도 사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뭐 자꾸 물어보시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1위한테 비교하면 은 조금 아쉽다 정도니까 근데 사는 거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우선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에이 근데 성준님 이상하게 13500을 색칠해놓고 왜13400안된다 그래요 13500은 뭐 성능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13500은 일단 코어 개수는 13600K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30만 원 정도에 팔게 팔고 있고. 그리고 전성비도 나름 괜찮아서, 뭐, 쿨러 한 4, 5만 원짜리면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멀티 성능 가성비는 괜찮아요, 그냥. CPU 가격 대비, 멀티 성능 가성비는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그, 총합 가성비로 봤을 때는 좀 아쉽지만, 요거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작업용도 쓸 때, 특히 렌더링 인코딩, 영상 편집 같은 거할 때, 그럴 때 진짜 가성비 있게 쓸수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내장 그래픽 있고 생각보다 뛰어난 멀티 성능 가지고 있고요 이거 진짜 13400 살바에는 무조건 이거 가는 게 맞아요 이 코어 4개 더 깨주는데 왜 굳이 13400쓰는잘 이해가 안갑니다 하여튼 그거 쓸 바에는 이거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게임의 성능은 지푸드 차이 안 나니까 게임의 성능 좀더 올리고 위해서 이거 갑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웃음> 13600로 가도 게임의 성능 차이 별로 안 올라갑니다 <웃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라인업은 딱두개 추천드리겠습니다 작업을 한다 좀다양도어 쓴다 1 3 500 나는 가성비 있는 3 0 6공태랑 가장 적합한 3 0 6 0 1이랑 가장 적합한 가성비 게이밍 CPU를 원해요 5600X 그렇게 선택하신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넘어가고 그 다음은 i7급 11세대 <웃음> 12세대 i9급 이런 거 진짜 이제는 뭐 2세대 전이라서 꽤나 된 제품들 뭉쳐있는 하위라인을 볼게요 <웃음> 이게 왜 하이라임 이 인데요? i9 인데요? i7 인데요? 하실까봐 살짝 한뭐 보여드릴게 있는데 지금 여기 12,100 있죠? 12,100 나온지 얘도 꽤 됐어요 맞죠? i3 전세대 제품 근데 얘랑 11,900이나 11,700이나 게임에능 차이 쥐뿔도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이런거 모르고 그냥 i9이나 i7 구형도 좋다고 사시는 분 있거든? 아니 성전님 중고로 막 20만원 20몇만원에 팔던데요? 아 가성비 좋은거 아니에고 샀어 근데 10만짜리 CPU랑 별 차이 없어 막말로 5,600 중고로 사면은 14만원 15만원 하면 사는데 보드클러값 다 합쳐봤자 25만원 하면 사는데 보드클러는 또 새거 사고 중고 다 중고로 산다그러면한 24만원 사요 근데 얘는 CPU가격만 얘네는 20만 정도는 줘야 될 텐데 11세대 i7이나 i9이면 거기에 뭐 보드가격하고 쿨러가격 생각하면 거의 30만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가 5,600한테 게임성 차이 확실하게 집니다. 뭐 두근도 얼마 차이 안나요 생각보다. <웃음> 그러다보니 그냥 이제 11세대는 그냥 중고도 안 찾아본 게 맞고요. 여기에서 추천할만한 제품은 그냥 CPU가격이 워낙 싸서 가성비가 괜찮아 보이는 12,100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상호유권 TMI 만돼도좀 성능이 떨어진게 느껴지거든요. 12,100으로 쓰면 5,600 대비 최소 프레임 방어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평균 프레임도 좀안 나와요. 그 근데 둘이 실 구매 가격이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얘 보드, 쿨러 합쳐봤자 얘 보드 가격보다 싸거든요? 그러다보니 결국 CPU 가격만 차이나는데 CPU 가격이 얼마 차이납니까? CPU 가격에서 지금 6만원 차이나잖아요. 근데 보드, 쿨러 가격에서 만원 더 빠지니까 5만원 차이죠. 총 5만원 차이에 이렇게 비교해보세요. 게이밍 성능 와우 그래도 5% 정도는 높고 싱글 성능은 사실, 파이타이필 체감이 안될 테니까, 용도 차이로는. 요, 뭐, 7이 읽어야 도못 느껴요. 넘어가고, 멀티 성능 차이, 꽤 크죠? 얘를 100%로 잡으면, 얘하고는, 얼마 차이 난다? 30%까지 차이 나요. 그래서, 사실상, 12100은, 더위급의 글카 업그레이드 하기도 좀 어렵고, 이게 지금, 단독으로 게임만 돌려도, 그나마, 이 정도 프레임 차이 밖에 안나 보이는 거지, 여기에, 막말로 유튜버 하나 막혀놔도, 한 7%까지도 차이가 벌어져요. 최소 프레임 방어은확확 떨어집니다 왜? 캐시도 적고 코도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마이2 1 0 0 f 가이 중에서는 겔라, 제일 나은 거 맞는데 얘를 실제로 구매하라고 추천하기 좀 어렵고요 내가 진짜 예산이 뭐 CPU랑 보드랑답자가 20만원 정도밖에 없어요 진짜 20만원 사야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만 이2 1 0 0을 가세요 그런 경우 아니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5600G는 왜 추천해놨냐면 은 얘가 내장 그래프 성능이 좀 뛰어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뛰어나다 해봤자, 750, 750ti 사이긴 한데, 어쨌든, 롤 정도는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오버워치, 착! 뭐, 돌아가긴 합니다. 뭐, 아주 편하게 돌아가진 않는데, 레모버 좀 하면은, 그래도, 돌릴 수 있을 만큼 돌아가요. 그, 그렇다보니, 그, 간단한, 게임인 용도로, 캐주얼한 게임, 용도로 쓰고, 사명으 쓰기도 괜찮고, 어, 효도컴으로 쓸때 또, 이게 6호 기반이거든요? 나름 뭐티 성능이 준수해, 보시면. 맞죠? 이 i3랑은 달라. 멀티선능이 뭐 꽤나 준수합니다. 한 20%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뭐가성비 있게 효도커로쓸 때는 괜찮습니다. 아니면 은 간단히 매장 포스용이나 사무용도 가정용에 그렇게 쓰기에는 괜찮아요. 전력 학생용으로 그래서 이거는 어, 진짜 추천할 만한 제, 제품이라 색칠해놨고 2 1 0 0 f 는 솔직한 말로 이거 살 바에 그냥 중고로 5600x ,600,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 목록에서 사실 살만한 제품은 5600G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고로도 11세대는 이제 제껴야 될 때가 왔어요 자그 밑에는 아니 12,100도 깠는데 얘네들 내가 권장할 수 있겠어요 1100 10 솔직히 7700하고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6600이나 그거보다 조금 좋아요 근데 하, 이거를 이돈 주고 사서 보드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보드 6만원 할때 가성비 썼지. 지금 보드 10만원 하거든. 싼것들다 품절 났거든. 이거 추천할까요? 아, 이 차라리 그냥 이건 12100 쓰는 게 맞지. 여기 라인업은 추천할 게 없습니다. 아, 추천할 거 4650g 정도만 추천할게요. 마찬가지로 5100g랑 큰 차이 나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어, pc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라면은 총 pc 구매액에서 얘는 뭐 48만원이면 얘는 54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될 테니까 4만원 더 주고 5100g 쓰는 걸 추천 드릴게요. 이 하이라이너를 그냥 안 찾아보셔도 돼요 중고로 사는 것도 별로 찾아볼 필요가 없는 제품들이에요 아이스리버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럼 팬티엄 셀러는 어때요 하시는 분 없겠지 <웃음> 팬티엄 셀러는더 가성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3월 기준 CPU 가성비 비교표 보여드렸습니다 어때요? 음 어느정도 공감이 되는 얘기죠 그리고 쿨러하고 보드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가성비가 좀 순위가 다른 애들도 좀 있죠 총정리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고 옆에 적혀있는 주석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딱 이게 총정리거든요. 요걸로 지금 20분 동안 떠든 거추가시킬수 있어요. 요거 한번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편은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퍼서 쓰시면 됩니다. 그냥 내 표라는 거 얘기 만 해주시면 여러분 상업적으로 써도 별말 안할 테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은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빠이빠이.